이 스킨을 한 6병? 7병 이상 사용을 한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민해요, 민감해요, 아무거나 못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모든 피부 타입이 다쓸수 있다. 품절되면 시비 템 없으면 안 되는 불안템. 이건 정말 너도 나도 다 아랑. 여러분 <웃음> 진짜 끝장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은 4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헤이네이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작년 이후로 헤이네이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헤이네이처 해달라고 헤이네이처 기다리고 있다고 다가오는 봄, 여름철에는 역시나 헤이네이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헤이네이처를 들고 왔는데요. 들구 들구 들구 들구 아마 이제 진정 수분 촉촉함 어성초 하며 떠오르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헤이네이처가 떠오를 거예요. 작년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온 헤이네이처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꾸준히 요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남겼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헤이네이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헤이네이처에 이번에 꿀 조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동안 헤이네이처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 너랑 나랑 아랑에서 희니 쪽꿀 조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들을 꼽아가지고 물랑이 분들의 추천 꿀조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헤이네이처의 꿀조합 첫 번째 제품은 짜자자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집에서도 네 병을 동시에 사용을 할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있고 한 병은 지금 거의 바닥이 보이고 하나도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지금 두 병은 제가 또새 제품을 뜯어가지고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킨을 한 여섯 병? 7병 이상 사용을 한것 같아요. 토너처럼 워터리한 제형감인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아서 저도 쓰다보면 정말 편한 게 샤워하고 칸 나왔을 때 얼굴에다가 어떻게 뿌려주냐면요. T존 채워주고 V존 채워주고 턱 채워주고 몸까지 칙칙 뿌려주면 얼굴 또는 바디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위생적으로 쓸수 있고 최대한 자극을 줄이다 보니까 피부에 뭐가 닿으면 오돌돌하게 올라오시거나 엄청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간증글이나 공병이 진짜 쭉 줄지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애정템인 만큼 제가 대표 제품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추천을 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수분 지 지성. 민감성, 예민한 분들 그리고 오돌도돌하게 피부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고 속 당김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봄, 여름철에 스킨케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면 수분도 충전을 해주면서 진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영상에서 좁쌀템 추천으로도 소개를 했었고 정말 잘쓴 공병템으로도 소개를 했었고 제 친구는 이 헤이네이처 제품들을 쓰고 나서 실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저한테 후기까지 보내줄 정도로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제품인데 이 촉촉함이 피부 위에 그대로 얹어져 있기 때문에 까지 수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하고요. 기존의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번에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은 이브 비건 인증을 받았고 무자극 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예민해요, 민감해요, 아무거나 못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드름성 사용 피부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도 진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제품이 등장을 합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촉촉인데요. 지금까지 7병, 8병 정도 꾸준히 비웠을 정도로 엄청난 공병템을 자랑을 하는데 제가 또 새로운 병 하나를 뜯었어요. 아, 헤이네이처가 이걸 완전 대용량으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요. 쓰다 보면 금방금방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품절되면 시위템 없으면 안 되는 불안템 이건 진짜 간증템 공병템으로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건 나만아랑 너도 아랑 이건 정말 너도 나도 다 아랑 아랑템으로 소개를 해요. 어떤 피부가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건조한 피부, 수부지 피부, 지성 피부 남성이 써도 될까요? 내 네, 써도 됩니다. 학생이 써도 되나요? 내 네,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누구에게나 잘 맞는 제형 텍스처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모두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앰플인데요. 수부지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으면서도 수분을 즉각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피부도 정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속건조 당기는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으면서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쫙 채워줘야 되는데 수분감까지 잘 채워주다 보니까 정말 모든 피부 타입이 다쓸수 있다. 정말 너도 나도 다 이거 쓸수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아 많은 분들이 이거 촉촉이 버전이랑 산뜻이 버전? 산뜻 버전이랑 어떤 게 달라요? 라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촉촉 버전이 조금 더말 그대로 촉촉하거든요. 산뜻이랑 전 성분은 동일한데 차이점이 딱한 가지 있다면 산뜻보다 보습 특허 성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건조하거나 막 당김이 있는 피부를 위한 추가 성분이 따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뜻 버전이 잘 맞으셨던 분들에게는 촉촉 버전도 그대로 다잘 맞을 수 있다는 거 기존에 산뜻 잘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 촉촉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 이거 쓰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요. 기존의 어성초 스킨 썼다면 어성초 스킨이랑 꿀 조합으로 앰플까지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봄이랑 여름이 되면 옷을 또 가볍게 갈아입잖아요. 가벼우면서도 수분감 쫙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촉촉하고 진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스킨이랑 앰플의 꿀 조합으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출시때부터 저랑 함께 했었던 제품인데요. 짜자자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이에요. 제가 헤이네이처 제품들 정말 잘 쓰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짝사랑하다가 짝사랑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헤이네이처 신제품들을 제가 자주 자주 소개를 하는데 이 어성초 워터크림도 진짜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저랑 함께 했거든요. <웃음> 처음에는 어, 어성초 워터크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반응 의심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요 후기도 너무 좋고 재구매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저한테 워터크림 다시 재진행 해달라고 청... 정말 정말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저 진짜 워터크림 아직 잘 쓰고 있거든요 하면서 헤이네이처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헤이네이처 워터크림까지 제가 꿀조합으로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들만 모은 만큼 하, 여러분 진짜 끝장나죠? 그래서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상에서 꾸준히 자주 노출도 하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은 공병을 탈탈탈탈탈 비웠을 정도로 엄청 노출을 자주 했었거든요. 속건조가 심한 저도 정말 잘 쓰고 워터리하면서도 전혀 무겁지 않은 수딩, 젤, 수딩, 크림 같은 제형감이다 보니까 원래는 수부지 피부를 위한 워터크림인데 저처럼 속건조가 많이 당기는 피부도 추천을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을 만큼 이번에 진짜 마지막 베스트 꿀템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너랑나랑아랑에서 드리는 혜택은요 제가 기존에 정말 잘 사용을 했었던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팩 뿐만이 아니라 새로 출시가 되는 비건 인증을 받은 미백 마스크팩까지 소개를 하는데요 비건 인증 100%의 순면 시트로 되어 있어요 SSG의 생분의 시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어성초 마스크팩은 진정 위주였다면 새로 출시되는 어성초 톤업 마스크는 미백, 진정, 보습을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마스크팩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알파 알부틴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날에 스페셜하게 톤업을 할수 있는 마스크팩이니까요. 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같이 증정으로 어렵게 가지고 왔으니까 기존에헤이네이처 제품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 마스크팩까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가오는 3월 18일, 19일 너랑 나랑 아랑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한정 수량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혹시라도 궁금한 문의사항, 질문, CS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에 있는 카카오톡 풀친 너랑 나랑 아랑으로 메시지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3월 18일 저녁 6시에 만나요. 안녕! 모두들 너랑 나랑 아랑 헤이네츠 하세요. 안녕! 끝!